안녕하세요 블랙형 입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머리가 방방 뜨는 사람의 머리를 잘라 보려고 합니다 빛의 각도랑 방향등 유심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체가 좀 동글동글 하죠 그리고 곱슬도 위쪽에 약간 곱슬도 있고 머리가 붕붕 뜨는 머리에요 이런 머리는 좀 자를 때 되게 애로사항이 있다면 잘라놓고 뜰까봐 걱정스러워서 잘못 건드는 리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전혀 이렇게 막 너무 개의치 말고 자를 때 제가 자르는 거잘 보시고 한번 어떻게 자르는지 한번 살짝 보여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한번 좀 연습을 많이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맞아? 네. 어, 노력하면 꼭 됩니다. 자, 지금 경기도 어렵고 자, 코로나로 좀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좀더 더 열심히 어, 이렇게 연습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날 좋은 날 오겠죠. 그렇죠? 음. 맞죠? 네. 어, 알았어. 조용한 팁으로 올라가요. <웃음> 네, 초용한 팁으로 우리 초보 미용사를 위한 그 팁으로 제가 올릴 걸 아, 말씀드리고 일단 방방 떠 가지고 머리 자체가 좀 어, 많이 떴어 그래서 네. 붕 뜨잖아 이네 머리가 네. 그래서 이 머리를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되게 좀 난감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요거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음... 지금 머리 안쪽에 숱이 별로 없어요 일단은 근데 위에서 가려져 가지고 숱이 되게 많아 보여 사실 그지?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이게 알 수가 없어 음... 어, 미용사들조차도 모르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낱낱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뒷머리 쪽은, 어, 오늘, 어, 우리 손님이 저한테 말씀 주신 거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싹 이렇게 해서 높은 상고, 예, 높은 상고로, 어, 좀 올려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저는 낮은 상고 할 거예요. 열받게. 안 돼? <웃음> 아 편하게? 네. 알았어. 높은 상구로 좀 올려드릴게요. 일단 조금만 보시고 한번 보시죠. 오케이. 자 일단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려야지. 자, 투블럭 라인을 주는데 위쪽에 관자놀이 쪽에서 어, 약간 이렇게 원을 그려서 머리 두상에 따라서 이렇게 원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있다가 이렇게 살짝 들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소프트 투블럭을 들어갈 거니까 가위로 잘라도 좋지만 클리퍼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가위로 천천히 잘라주세요. 이렇게 우리 제거 영상을 계속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가위질이나 이런 거좀 조금씩 쉬워질 겁니다. 예. 물론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의 어떤 노하우를 끝까지 좀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노아보니까 천천히 많이 열심히 하세요 지금 급하세요 너무 이제 시작하시는데 너무 많은 걸 하시면 힘드니까 천천히 한가지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클리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 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천천히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라인도 살짝 파주시고 급하게 먹으면 넘쳐요 맞아 네. 아니야 얹혀 <웃음> 넘쳐말고 얹혀 오케이? 네. 어, 그래서 약간 소프트하게 머리를 잘라준 상태에서 내려주세요 그러면 그래도 안 잘린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재는 물을 안 뿌리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초보 미용사 분들은 물을 한번 살짝 뿌려주세요 이게 처음 안 뿌리면 어색하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요렇게 좀 나와있는 삐죽삐죽한 머리들이 있어요 그거를 왜냐하면 머리가 숱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자라는 양이 있고 안 자라는 머리가 있어 또 그래서 음. 머리 자체가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계속 음.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짝 이렇게 가위로 툭툭 잘라 주시면 일단 이 부분은 깔끔하게 그리고 곱슬이 있어서 숱을 너무 하시면 안 되니까 윗부분을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또 전에 배웠듯이 약간 이렇게 질감 처리를 밑으로 약간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수술. 수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가위질을 너무 많이 해서 잘라주는 거를 습관화 하시면, 어, 나중에 수술 치면 자기조차도 이상할 정도가 그게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시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좀 깔끔하게 됐죠? 이 라인이. 네, 그리고 위에. 이런 뒷바퀴 라인 같은 경우를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놓은 거에다가 또 자르는 거예요. 사실은. 내 머리 아니니까. 맞아? <웃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도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 이쪽,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잠깐 햇빛 때문에 살짝 돌렸어요. 이 지금 구도가 아주 좋습니다. 아우, 좋은데? 잘 보이지 않아? 넌안 보이지? 네. 어난보여 <웃음>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똑같이 위로 약간 치는데 이 라운드를 살짝 그려서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머리라는 게 이게 이제 똑같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한쪽은 축 처지고 자꾸 우리가 손님들 머리가 자꾸 자기 자신이 자꾸 만지면 어떻게 돼? 머리를 자꾸 이렇게 땡기잖아 그러면 땡기는 쪽만 더 많이 자라 음. 어 이거는 논문을 써도 돼 내가 봤을 때 이게 자꾸서 이렇게 잡아서 자기가 땡기면 빨리빨리 자라는 것 같더라고 더그 음. 니는 분명히 왼 오른쪽을 더 많이 만질 거야 손으로 맞지 네. 그래서 자기가 만지는 쪽이 제일 많이 만지는 쪽이 좀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해주면 빨리 자라는 거지 그지 음. 그래서 계속 만져주면 그 부분이 빨리 자라서 옆에도 많이 뻗치고 그래서 지금 오른쪽이 더 많이 긴것같아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가위로 툭툭툭 잘라주시고 자이 라인은 앞쪽으로 빼주신 다음에 이 부분들 있죠 요거를 살짝 가위로 툭툭 쳐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클리퍼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위로 툭툭 쳐주시면 소프트하게 되는 거죠 자이귀 라인도 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숱 없는 부분들이니까 너무 많이 올려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자르고 있는 자세 자체도 예전에 제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어깨도 아프고 <웃음> 어깨도 아프고 어좀 약간 팔을 조금 더 뻗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카메라를 두고 하기 때문에 어좀 약간 힘든 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를 1 0 0 보시면 안됩니다. 원래 뭐 이거야 뭐 이렇게 가위로 툭툭 치셔 가지고 너무 올려 치면 은안 돼요. 지금 위에 숱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붕 떠서 그렇지 예, 그거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명사분들은 초보 명사분들은 분명히 미리 알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센스 있게 해주시면 조금 더 좋죠. 이렇게 내려 주시고 일자로 툭툭 쳐주시면 되게 편하게 되고 그리고 숱이, 숱이 없지만 이런 꼬불대는 머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근데 분명 히 이거는 머리 까으면툭 터질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약간 들어준 상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70도? 80도 정도를 들어서 이렇게 툭 쳐서 그 조금 더열상하게쳐줍니요 이런식으로 쳐주세요. 그러면 또 똑같이 나오죠. 양옆에사이드가자 보세요. 이렇게 쳐주시면 되게 좀 자연스럽게 나왔죠. 투블럭입니다 분명 투블럭이고 잠깐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쳐주시면 이런 부분들을 살짝 끝에 삐죽한걸를 살짝 쳐주시고 이런식으로 이렇게. 잘라준다가 왜또 보여준다고? 내가 지금 왜또또또 보이는 것 같아? 아까 말했잖아. 몰라? 내 머리 아니고. 그렇죠. 내 머리가 아니니까 한번더 보여드립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쳐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깔끔하게 되죠. 이제 뒷머리 상고 높은 상고로 올라가 볼게요. 자, 뒷머리 라인 옆옆 라인이 자체를 옆 라인 자체를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위쪽 옆쪽에 약간 좀그 귀 위쪽으로 된 이쪽 윗머리 같은 경우 지금 투블럭으로 소프트 투블럭으로 돼 있지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르는데 중요한 건 높은 상고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높은 상고 칠 때도 밑에를 이쪽 이분은 너무 밑에가 짧게 났어요 분명히 짧게 난그 머리를 조금 더 하얗게 친다면 끝까지 바보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디 못 돌아다니죠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삐쭉삐쭉 삐져 나오는 것까지도 살려줘야 된다는 거지 어? 음... 그래서 최대한 머리가 두상 자체가 뒷머리 길이가 좀더 길어 보일 수 있도록 음... 사람이 조금 더 길어 보여야 좀더 좋을 때가 있고 짧아야 될 때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친구는 너무 짧게 났기 때문에 굳이 짧게 치면 더 짧아 보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음... 음... 굳이 머리를 짧은데 더 짧게 보일 수 보이면 안 되잖아. 그러면 밑에 라인을 자를 때 너무 가 밑으로 위로 올려서 자른다거나, 이거를 너무 툭 잘라가지고 일자로 쑥 자른다거나, 이러면 분명히 손님 자체는 나중에 크레임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 힘들어. 마음이. 난잘 자른 것 같은데. 음. 기억도 안 나고. 그지 음. 그래서 뒷머리 같은 경우를 자를 때, 윗머리, 이 뒷머리 요 라인하고 윗머리 라인하고 같이 들어서 자르는 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위로 들어서 한번 쭉 치시고 생각보다 이거를 계속 연말 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더 쉬워지니까 자 중간 치시고 밑에 치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시면 분명히 윗라인하고 정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라인이 그러면 이거 되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렵지만 조금 더 우리가 연말하고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한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 먼저 가위와 빗을 클리퍼와 빗을 어떻게 만지는지 부터 시작을 해서 연습을 많이 하시고 예좀 연습하시면 조금 더 나은 미용생활을 할수 있어요 근데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고급은 아니지만 고, 고급은 아닐 거예요 그냥 뭐 제가 자르는 거니까 제가 뭐잘 자르나 못 자르나 어쨌든 오래 잘랐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는 노하우니까 일단 천천히 열심히 연습하시면 조금 중간까지도 따라 올라올 수 있죠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자 잘라놔서 분명히 지금 옆 라인하고 이뒤 여기 뒤쪽에 옆 라인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어, 숱도 앉혔습니다 네안치고 가위와 이렇게 빗을 이용해서 클리퍼와 이용해서 머리를 잘라낸 머리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옆라인 또 넘어가는 겁니다 자 똑같습니다 네 이쪽 잘 안보이네 같습니다 여기 옆라인하고 뒷머리 라인하고 이렇게 또 위로 올려서 쳐주시고 밑에 한번 쳐주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각도는 보통 제가 봤을 때이 밑에 머리부터는 70도로 들어서 춤 치시고 대신 이 빛의 어떤 끝날 창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여기 등을 닿아야 돼요. 닿아서 이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70도로 70도, 90도 70도 80도 그쵸 그렇죠. 이런식으로 70도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잘라주시고 잘라주시고 밑에도 70도 쭉 자, 이런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 자르고 아래 자르고 위에 자르고 이런식으로 윗머리 자르고 아랫머리 자르는게 통상 리듬을 타시면 쉬워져요 근데 그거를 허공에서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손님들 머리 되게 중요하잖아요 돈 받고 하려면 잘 자르고 해야 되는데 손님들 머리한테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서 위에 자르고 아래 자르고 이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거는 제가 그거는 가르쳐 드리지만 용납은 안 되고 제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무조건 허공에서도 위에 자르고 밑에 자르고 위에 자르고 밑에 자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세요 이이 이 클리퍼가 빛에 이렇게 되지 않는 날까지 이해가시죠? 이렇게 안될 때까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돼 가지고 걸리고 막 이렇게 걸리고 걸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님한테 머리를 갖다가 같이 되면 손님들은 불편할 것이랍니다 그죠? 불편하다고 맞아? 안 맞아? 불편해? 안 불편해? 그 어떻게 집에 가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연습을 허공에 대고 허공에 대고 계속 이렇게 연습 하세요 위에 아래 위에 아래 뭐 마네킹을 갖다 놓고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마네킹 보다도 허공에서 내가 할수 있어야 돼요 힘을 빼고 할수 있어야 된다고 오늘 뭐 말이 많은데 저 얼굴 안 나오고 말 많은 건 되게 잘해 사실은 <웃음> 얼굴 나오니까 말을 못 하겠어 자 그래서 위에 아래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제가 이렇게 빨리 잘라요 원래 사실은 맞아맞아 맞아. 응. 제가 원래 자르는 속도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여지껏 우리 미용사분들 초보 미용사분들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천천히 이렇게 잘라요 그러니까 저도 저조차도 제 기술이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어 이제는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빨리 자를 수 있는 어떤 그것까지 오기에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어 천천히 허공에 대고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를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요즘 제가 유튜브를 너무 잘 올렸는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 주세요 정말 자 위에 부분 같은 경우 오늘 제가 말이 많죠 근데 오늘 이제 오늘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는 되게 오랫동안 미용을 할 거고 아직까지도 저도 마흔 40, 40대 후반이지만 이 윗부분 같은 경우나 이런 거 자르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열심히 하자고요 근데 중요한 건더 중요한 거는 차곡차곡 천천히 예, 너무 너무 급하게들 오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건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사실은 자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저 이걸로 뭐 사람들하고 어떤 식의 어떤 유대감을 원해서 우리 손님들하고도 유대감 때문에 시작됐던 동영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초심을 잃기 싫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초심 잊지 말고 지금 저한테 와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한데 중요한 건 처음부터 어려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체합니다 그래서 체한다는 건 뭐야 절대 못하겠다는 거지 그, 이제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천천히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손님들이 더 잘할 수 있죠 천천하게 되면 제 원래 커트 속도는 요 속도예요 사실 처음에 속도는 이 속도인데 어 제가 앞에다가 카메라를 두고 해가지고 조금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었지만 이렇게 천천히 위아래 위아래 이런식으로만 연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좀 두껍다 하시는 분들은 3 m 리4 m 리 쪄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뭐 3 4 5 6 이렇게 이렇게 점점 3 4 5 6 이런식으로 이렇게 쳐 주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는 자 우리 급하게 하지 맙시다 천천히 천천히 열심히 연습하세요 좋은 날올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오늘 말이 많았다, 그 말이 많았어. 원래 이렇게 말하기 싫은데 어 요즘 이제 너무 고마움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하시는데 그럴 것까지는 없고 제가 우리 이제 사람들이 보통 머리 자를 때잘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있겠지만 가서 항상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디가서 배우기도 힘들고 요거 밑에서 배우기도 힘드니까 이런 동영상 통해서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 저도 이런 미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밀 수 있었던 것도 고맙고 저도 고맙죠 그러니까 예 네,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해서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뭐든지 보이는게 다예요 보이는게 커트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네,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머리를 잘라 주시면 높은 상골도 끝났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동시에 다 끝났고 왜? 네. 간지러워. 야 간질지마 예술하는데 그래서 이런식으로 머리를 잘라 주시고 네, 이렇게 좀 깔끔하죠? 약간 이렇게 선이 좀 없이 잘 잘렸습니다. 네, 직접 와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지만, 요즘 코로나라 제가 한번 우리 좀 구독자분들 중에 가끔 한 분씩 이렇게 모셔가지고, 한두 명씩 모셔가지고 좀 해보고 싶었는데, 어, 이제 모임을 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좋은 날 오면 한번 모여서 네 이렇게 좀 정리하는 거그 자리에서 포인트로 자르는 법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은 뭐 나중에 그거는 약속 드릴 수 있겠어요 자 화이팅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이팅! 너 화이팅 해라 네 화이팅 에이씨 알았요 블랙형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꾹